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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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일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데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 아,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해왔는지를 보여내는 것으로의 시험이에요 그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창세기 21장 3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우리의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이것이 창세계에서 처음으로 있어지는 공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로서의 바른 예배의 첫 출발로 삼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른 예배를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십 수년간 해요 아브라함만 했겠어요? 그의 가족 이삭을 포함한 사라 그리고 그의 종들까지도 다이 예배 속에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녀로 있었던 이삭이 한 서너 살 때부터 해서 오늘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이 기간이 뭐 적어도 학자에 따라 보면 아브라 이삭의 나이가 뭐열 다섯 살부터해서 크게는 서른 다섯 살 때까지 그래서 가장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최소 뭐한 열일곱 정도는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십수 년간을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그 가족이 같이 예배를 해왔던 거죠. 자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이 해왔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좀더 명확하게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번제예요 여기 보면 어, 2절에 보면 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 그를 번제로 어, 드리라 여러분 이 번제라는 이 개념은요 어. 그 레이기에 가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이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나타나는 단어가 번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이 번제는 정말 생소한 거거든요. 이 생소한 이 번제를 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 번제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냐. 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하나님은 음, 아브라함한테 이삭 데리고 가서 예배하라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지금 행하고 있어요? 예배죠. 예배예요. 아, 이제까지 바르게 브엘세바에서십 수년간 예배를 해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을 때 예배로 받았습니다. 아 예배를 하라는 것이구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이삭과 함께 예배로 그런데 이삭을 음, 번제로 한다는 것은 죽이라는 거잖아요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개시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아 예배는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속에 번제적 개념인 이, 이 죽음의 예배 지금 그 십수년간 그런 부분들보다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를 해왔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어, 십자가의 죽음이 에, 나타나지는 설명되어지는 갖게 되는 에, 그 예배로의 가르침이죠 아브라함은 틀림없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며 그 죽음을 믿어야만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인정함을 받는 이 속에는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믿게 되는, 갖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얻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는 예배 속에서 있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의 입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냐는 거죠. 너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 그것만이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 모노게네스. 바로 장차 외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도덕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식까지 죽이냐. 진짜 죽인 건가 신용만 한 건가 이 여기에서 그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못할 거야. 우린 이런 것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본문이 그 의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줬다. 이게 번제예요. 번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이 번제가 십자가 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어, 말씀을 통해 확인받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에, 우리가 라는 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어, 그리고 우리가 이삭 이 아이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야, 이, 오늘의 이 스토리 속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는 장면뿐만 아니라 이 이삭 또한 이 죽음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다 예배예요. 아브라함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삭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청교도 신앙 안에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왜 청교도인들이 지켰냐면 부모의 예배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이러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철저한 순종 속에 자녀의 철저한 순종도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이 예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 절에 보면 이러죠. 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동행하던 이 동행하다 이란 단어는 야드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다 연합하다 무엇으로 예 그. 아, 아브라함과 이상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석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동행했다. 무엇에 대한 동행이죠? 예배를 향한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예배로 가는 동행입니다. 어, 어떤 예배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가 7절에 나타나죠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부르되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예배는 틀림없이 대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이게 죽음이 설명되고 죽음이 있는 예배죠 자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불러내서 번제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예배는 죽음이 있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죽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내는 의도는 명확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예배 속에 이들이 붙잡아야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있는 죽음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음을 강설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증언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번제가 십자가 있는 예배입니다. 이 십자가 있는 예배는 첫째, 죽음이 있는 순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번제인 십자가 있는 예배는 부활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음이 있는 순종의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 하나님께서 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떠한 생각도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보태거나 더하지 않느냐 빼지 않느냐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여기 아침에 일찍이 그 다음 날 아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확한 그 장소로 어, 이것이 음, 어, 자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준비예요. 뭐, 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십자가 있는 예배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내 생각을 여전히 살고 내 생각을 아주 시뻘게 살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대로 되어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당에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 속에 함께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 우리 믿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자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토를 달지 않고 그러합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일은요 여기서 내 이성을 가지고 자꾸 따져보고, 아, 과연 그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기서 벌어지지 않아요.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오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온 자에게만 있어야 되는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들어와야 돼요. 안 죽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있는 예배에 대한 이 놀라운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경험 못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는다 내 생각이 파묻힌다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어떤 죽음이냐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예배 속에 들어오기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 내 안에서 죽어져야 할 문제가 뭐냐 어떤 죽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느냐 이게 사절이에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제 3일에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3일 길에 만나니까 나을 되는 거죠 맞잖아요 1도하기 3은 4예요 이 표현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이장을가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문지방과 인설주의 피를 바르는데 이 이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을 그달 열흘에 취하는 거예요 그달 열흘에 골라서 딱 자기 집에 두는 겁니다 보리고 보세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에서 나흘날 4일째 되는 날이죠 그때 오후 5시경에 이양을 죽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3일길을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어, 모리아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요 음, 하루만 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산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82km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3일길을 가야 하는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왜굳 굳이 이런 이이 것을 왜이 안에서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 죽음과 삶의 이 삼일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는 길이 삼일길을 걷는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역시 이것이 고통이 없었다. 왜 고통이 없어요? 이 죽으러 죽이러 으러죽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죽음보다 더 힘든 길이 이 고통의 3일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3일 길 속에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3일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 고통과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게시해 주시는 거예요 번제는 음, 어, 말 그대로 번제의 뜻은요 어, 짐승을 각을 내서 그러니까 잘라서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 그런데 이 번제 속에는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어,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드려집니다 뭐로? 각을 뜨고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온전한 예배라는 설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습니다 죽음의 예배죠 또 하나는 재물을 가져오는 자가 전가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죄가 대속된다는 대속의 예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하여서 이두 가지 예배의 의미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는 이삭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게시된 이것이 십자가의 예배예요. 왜 이런 방법으로 어 이렇게 그 예배를 번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한테 성경을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줄까요? 대체 대체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리고 이 자녀가 보통 자녀입니까? 이 끈끈하고 뗄수 없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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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어, 에, 아들이 불러요. 아버지 어, 어 그래 아들아. 어, 지금 불과 칼 나무도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 아브라함 예,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작년이었던 힘이 아버지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힘이 부족하지 않은 이삭이 결박되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창세전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우리와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고 싶은 내 스스로에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로봇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할 우리는 하나님 아시죠? 선악가 두면 선악가 따먹을 줄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두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앞서 예정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런 우리와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져야 하죠. 자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일방적 작정, 일방적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원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물으로 인하여 그, 그 안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일에 아들 하나님이 여쭙죠. 이 일에 대해서서 번제할 양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야 할 죄인되어 죽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 일에 대하여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고 결박받으시죠 여러분 여기 구절에 나오는 결박이라는 이 아카드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권위에 나를 갖다 놓습니다 예. 내가 힘그 강력한 아버지의 그힘 앞에 나의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예요 어,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순종의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예표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어,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곤욕 가운데 괴로울 때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이는 마치 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만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누가요? 예,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일을 예표적으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일 길에서요, 3일 길에서 이미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고 3일 길을 걸으면서 도대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이 죽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이 속에서 묵상하면서 오늘 아들과 대화하면서 놀랍게 깨닫는 것이 이거죠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죽음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오늘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기꺼이 죽음으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몰아치는 겁니다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3일기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실제 예배의 현장 안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순종은 그런 겁니다. 신용이 아니라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수많은 예배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손가락으로 하면 모자랄 정도죠 그 많은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그토록 갈망하는 변화는 안 나타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곧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말씀을 전한 이의 손을 잡고 또는 얼굴을 보면서 아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제가 하나님께 굴복되어 졌습니다 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려졌거나 교리적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은혜받았습니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 우상이 깨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순종이 내 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진짜 죽는 일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 속에 결단하고 죽음을 갖고 들어온 자만이 예배 속에서 죽어지는 일이 있다고요. 예배 안에서 그 말은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듣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순간에는 여전히 한 번도 내 죽음을 갖다 경험하지 못하는 죽지 않는 그 일이 죽지 않으니까 다시 사는 일도 없는 거예요.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번제, 십자가 있는 예배로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한 번이라도 나는 예배 속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들어오고 이 죽음을 갖고 들어온 예배에서 난 죽은 적이 있었나? 죽어봤나? 적어도 죽 죽어본 적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말 하나님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나지 못해요? 왜 나는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내안엔 역사하지 않아요? 라고 할수 있어요? 예배의 목표는요 우리의 궁극적 예배의 목표는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 대면으로 출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대면으로 출석했거나 그리고 예배 안에 감격을 받았거나 감동이 있, 이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정말 나는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존재가 박살이 났느냐가 예배의 궁극적 목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집어 삼켰나? 개혁주의는 내가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삼켜지는 일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속으로 내 머리를 들어 넣어야죠. 죽어야죠. 안 죽은데 어떻게, 어떻게. 이 우리 안에서 이 3일 길로 오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시한 곳으로 오는 예배의 이런 모습 속이 이 죽음으로 들어오는 예배의 모습 속에 정말 예배의 현장 죽는 현장 죽음이 있는 십자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 있는 예배 번제인 십자가 있는 예배는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을 나타내는 믿음의 예배예요 5절을 다시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어, 아이와 함께 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아들과 함께 라고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주석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은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죠. 여기서, 어,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이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이미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보세요. 그 이것이 정말 십자가 있는 예배죠. 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대요. 돌아온대요. 이것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바로 이5절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활 신앙으로 제시된 것이다. 어, 내가 이 아이를 죽음 있는 예배를 하고 이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예요. 내가 죽음 있는 예배를 하고 다시 살아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어,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한 번도 이런 걸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 하나는 너무나 분명한 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아, 이삭 역시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죽어야죠. 예배 속에 예배 안에 들어올 때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다 죽음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이 죽음의 자리에서 놀랍게 만나는 것이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예배당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죽음으로 들어온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할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나의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 이 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죽어야 됩니다라는 것은 죽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애프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로 내 죽음을 죽여버리고 그의 부활로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죽음을수 있는 죽음의 확실한 이유와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이것은 성경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모노게네스 이 외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으로 올 자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올 자라는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하여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죄인인 이삭은 죽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죄인인 이삭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가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이고 모습이에요 구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잡으려 하니라는 말은요. 이 하니라는 것은 과거적 동사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예,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잡으려 하니 이렇게, 이렇게 신용을 낸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 끝내버린 사건이에요. 어, 여기 이 잡다라는 이 샤트라는 단어는요. 음, 이렇게 결박을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렇고 그 번제단 위에 놓고서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고 잡으려는 고그 표현이 아니라 묶어놓은 상태에다가 칼을요 각을 뜰려고 제일 먼저 어디다 대냐면 목에다 갖다 대요 목에다 갖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완전 단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단념하고 각을 그냥 신유이 아니라 여러분 그려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죽인 겁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내놓는 데 있어서 모양만 내놓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제안하시고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완전 단념 완성된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들어와서 그 역사 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신 거죠 있어지는 겁니다 예배에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거요? 완전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그래야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바깥으로 나가려면 저 문을 나가야죠. 문을 나가지 않고 바깥을 누리겠다 살겠다 말이 안 되죠. 예, 죽음을 가지고 예배 안에서 죽음의 현장 안에 예배가 있을 때 이때 우리 안에 부활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예배는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가 보여준 게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었던 이 모습을 그대로 이들이 그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실제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단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느부간네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 7배나 배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이게 계속 결박한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간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 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간네 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함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 우상에 대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가 불순종합니다. 거기에 그 일로 말미암아 신고가 들어가고 풀뭇불로 떨어지는 일을 맛보게 되는데 평상시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풀뭇불을 달려내 어느 정도가 뜨거웠냐 이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죠그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졌어요 어. 여러분 음, 이 사건을 우리가 볼때 음, 이 일곱 배나 뜨거워지고, 어, 그리고 그,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손안 쓰셔요. 어, 아무것도 안, 안, 안 쓰세요. 그리고 그 풀목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잡으려 한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무 일안 벌어져요.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 일곱 배 뜨거운 구석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보니까 신과 같은 이가 분명히 셋이었는데 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네.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함께하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 들어가기 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죽는 신흥이 아니라 정말 죽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려주심.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오죠. 다니엘서 3장 아니 6장 22절에 가보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셋 다니엘의 세 친구와 좀 다니엘의 말 속에 다른 것 하나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어, 내가 무죄하다 이 모습은 사자굴로 떨어진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은요 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살아나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잠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최소 8시간이에요 이 사자들은 굶주렸던 사자들이고 그 사자들 안에서 8시간을 다니엘이 조금도 헤아림 없이 다시 살아나오는 이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망아 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망한 거죠. 망했습니다요. 죽어야 살 줄을 믿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내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에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상할 때 손이 떨리죠. 손안 떨리고 하는 연보 헌금은 하지 마세요. 그냥 밥값 내주는 정도 10불 20불 뭐 밥값 내주는 정도의 연보를 여러분이 연보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불도 안 들어와요 우리 안에 살이 떨려야 합니다 내 죽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에 그가 나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스러움이죠. 성도는 이것 빼면 시체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고요. 신용 내지 마시고. 한번 예수를 죽, 믿고 죽고 그리고 그 믿고 죽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려냈는지에 대한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면서 오늘 왜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속에서 오늘을 왜 하나님 나라로는 믿음으로 안 사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안 살면서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말이 그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불성설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성도에게 사탄이 하는 고도의 최고의 전략이 있어요 성도에게만 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만 하는 최고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하도록 하지 않아요. 예배하도록 해요. 예배 가는 일에, 어, 사탄은 성도가 예배 가는 일에 붙잡지 않아요. 예배 가야죠. 그러나 성도에게 하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최고 전략은 십자가 있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예배를 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옳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찬, 찬양하고 그럴 때 나를 들썩들썩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하는 거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 찾아가게 하는 일에 사탄은 도함, 도움을 주고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묵상하고 고달프죠 벌써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양육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을 가르쳐주고 예배당에 와서는 죽어 죽음을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말씀이 나를 표적하고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를 갖다 놓지 못하게 해요. 싫게 만들죠. 부대끼게 하고 꼭 내가 저렇게 예배해야 되나? 꼭 저런 교회에만 하나? 예. 사탄이 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죽음과 부활 없는 신앙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죽이면 내가 죽으면 또 나를 죽이면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의 예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 장소적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천국을 생각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점검돼야 돼요 나는 십자가 있는 번제 예배인가?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고 그런 예배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입증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떠한 예배를 해왔는 것이며 그리고 네 예배는 어떠한 예배로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합격정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식 바쳐야 되나? 난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뭔 소리야? 돈, 돈 내야 되나? 아니면 집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옳시다 십자가 있는 죽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십자가 있는 죽음 예배 후에 주시는 부활의 예배를 맛보십시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죠.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몸을 죽음의 예배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게 뭐예요? 예 부활의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전에 죄악된 사고방식으로 이 세대의 거짓때문에 파묻혀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에 정욕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에서 우리 몸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것을 죽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바르게 직시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예배고 합당한 예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다함 받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이 땅에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으시고 죽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하늘의 성도들, 영광의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당신은 정말 그 예배 전에 죽고 예배 때 죽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과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으로는 죽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그의 이삭을 통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삽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면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자입니다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죽고 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 한번 죽어보세요 그럼 또 나이 드신 분들 서운하시죠. 네. 같이 죽으세요. 함께 죽읍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입증해내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깨지지 않았던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시고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귀한 이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갖고 순종으로 보여낸 것 하나님 이 역사 안에서 동일하게 믿음의 반열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인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버러제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 또한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살도록 구분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복된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십자가 있는 번제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실제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는 아브라함의 입증처럼 우리 또한 신앙을 입증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